이, 시다자요일 일 추가요. l e t s g o 와 새로운 맞다. 로고. o Oh, I'm going to go. Oh, I'm 약간 i n g to go. Oh, I'm going to go. Oh, I'm going to go. Oh, I'm going 어 o go. Oh, o 때 어릴 때, 어릴 때보던 미국 미식비디오 같다 맞아, 맞아. <웃음> 이건 <이런 날 좋았어. 웃음> 아, 이게 무슨 범죄를 저지럽길래? 아들의 마음속에 절도범? 방아분이 그냥 진짜 미국 심플하게 좋아요. 나도요. 네. 아 이게 오히려 이런 게안 신기해? 네. 네. 네. 맞아. 단백하잖아요. 맞아요. 뭐막 엄청난 그런 미장센이 없잖아요. 어떤 네. 아, 예. 처럼 아주 담백해요 아, 아, 팬킹 정말, 정말 정말 미국 느낌. 이틀 동안에. 저 엘리베이터 찍는 거 비밀이 많죠. 네. 그렇죠. 맞아. 저, 저 버튼이 네. 굉장히 독특한 네. 버튼이에요. 네. 저때 우리 뒤에서 뭐 하고 있었지? 사이딩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진실... 섞어 놔가지고... 잠너 진짜... 기다리게 나왔어... 리 하고 있어 근데 너보라버인데 머리. 약간 뿌치 어? 어, 네. 아, 저게... 귀한 자있어요 저게... 뒤에 크로마트 색깔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약간 모유 수분 아우, 오케 향수를 그냥 이케야 마지막 찌 아, 좋아요 귀여워요 저희 이지나태 팔이 너무 기다고 저때 팔해이 비행기를 보셔야 돼요. 아, 이때 찍을 때 기분 좋아하 아, 오늘 비행기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뭐야? 아, 오늘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아가여아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아가 여기가... 여기가... 여아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요 아, 가유아가 여기가... 여아가 여기가... 여아가여 아, 지금. 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네. <웃음> 1분 <1분기만> 이런데 <웃음> 진짜 길게 나왔어요 아, 제가 그래서 호흡을 좀 최대한 짧게 아, 하게 버터 먹는 거. 제육 버터 먹는 거만 원래 1시간 정도 아, 네. 아니저 버터를 진짜 네. 1분 동안 <웃음> 먹었잖아요 <웃음> 왜, <많이> 일단은 <웃음> 1분 동안 주민이 <웃음> <응. 준비> 계속해서 <웃음> 버터 저거 맛 없었죠 솔직히 어우 느끼하더라 와, 이, 못아 지금 거거든. 저 뮤직비디오가 뭐 3분 정도 되는데, 네. 그 원래 그 제이어 버터 먹는 것까지 추가해서 원래 4분이었어요. <웃음> 아, 원래 4분 50초였어요. 아, 근데 와 그게 빠르니까 아시 진짜 아확 줄어들어요. 확줄어들어 아아아확확확 컷, 컷 해드라고 네. 했습니다, 진짜. 눈 감고 깨요. 네. 오랫동안 이게 버터가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계속. 네, 버그샷, 버그샷에 버그샷 진짜 하나는. 버그샷 진짜 뭐예요? 먹그샷 진짜. 진짜 6개. 아, 난또뭐컵이아이 아, 이거 뭐 들고 있는 거? 저는 그거 그.